2019년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연애및 학업 및 직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전까지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살펴봤어요. 2019년 혹시 내가 뭔가 빠뜨리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2019년 내가 빠뜨린 것이 없을까 확인하고 체크해보는 타로예요. 제가 직업적인 것 그리고 금전적인 것 연애에 대해서도 짚어야 할 점들을 각각 타로로 뽑아봤어요. 아 오늘 타로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미루고 내일 올려야 하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갑자기 오늘은 여러분들께 뭔가 잘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동안 놓쳐서는 안 될, 빠뜨리면 안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학업 및 직업, 연애 및 우정, 그리고 금전 및 금전에 따른 결과 면에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먼저 위에 세장 카드부터 살펴보시면,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것이 직업 및 학업 꿈 자리에 나온 걸로 봐서 주변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의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네가 그걸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나에게 매서운 여러가지 말들을 던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타르 카드는 여기에 대한 조언으로 바보 카드를 내밀었어요. 지금 1번분에게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때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바보처럼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타로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네가 한건 뭐냐 해낸 건 뭐냐 안 되지 않을까 라는 말들이 1번분을 괴롭힐 수 있겠지만 1번 분이 정말로 그 꿈, 학업이나 직업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을, 말을 듣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애운에서의 마지막 남은 일들을 좀 돌아보면 어떻게. 좀 안쓰럽게도 이 검이 가득 있고 상처받은 남자의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올해 한해 동안 1번분께는 조금 슬픈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일들을 돌이켜볼수록 이렇게 잠자다 말고 깨어나서 그 일들을 생각할수록 나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타로카드의 조언으로는 친구들이 1번분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어쩌면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만남이 싹이 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도 없고 내가 그걸로 인해 조금 괴로울 수는 있지만 사실 길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남자는 홀로 깨어나 슬퍼하고 있죠. 당연히 잠자다 말고 한밤중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내 침실 밖으로 나가보면 나를 도와주고 싶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카드를 살펴볼게요. 금전적인 카드에서 보면 누군가 나의 이득을 노리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것은 이 남자가 그걸 경계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어요. 결국은 내 이득을 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지만 내가 그걸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남은 세달 동안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약속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직 제안이라면좀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나오네요 어쨌든 1번 분은 거기에 대해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만한 제안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눈이 혹할 만한 이런 제안은 나머지 기간 동안은 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평소대로라면 제가 한 장을 뽑는데 갑자기 너무 두 장을 뽑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연관된 카드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카드부터 풀어드릴게요. 이첫 번째 카드는요.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치 삶의 어떤 성스러운 물들, 성수들, 그리고 나의 영혼 같은 것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있고 이걸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고요. 다른 한 카드로는 아주 재미있게도 당신은 이 골치 아픈 상황에서 트러블드 워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어떤 악한 물들 그런 것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상반된 카드 두 개가 나왔어요. 결국 이두 카드가 의미하는 건요, 지금 1번 분이 갖고 있는 꿈, 생각들, 그것들은 보존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겠지만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하고 그 사람들과 만남도 갖고 나의 꿈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거기서 도리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번분의 카드 전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1번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뚫고 나가기가 힘든 것이 전반적인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1번분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남은 3개월 동안 1번분이 바라시는 바 전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2019년 과연 2번 분이 빠뜨리면 안될세 가지는 뭘까요? 제가 처음에는 학업 및 직업, 그리고 연애 및 우정, 마지막으로는 금전과 그에 따른 결과면에서 찬찬히 알아봤어요. 먼저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보시면 학업이나 직업적으로 꽤 좋은 제안이 올 걸로 보여요. 나머지 세달 동안 어쩌면 나는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제안이 올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노전는 사공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보통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남겨진 미련을 두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하지만 직업 및 학업에서 봤을 때이 카드는 해외 출장이나 어쩌면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의 전직 혹은 사업적으로 어떤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사자도 있으니 한층 더그 해석에 제가 더 무게를 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나머지 기간 동안 해외 파견이나 유학 혹은 어떤 해외로 나가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잡는 쪽이 안 잡는 쪽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애운 쪽으로 살펴보면 아픔을 참는 여왕의 카드가 나왔어요 2019년 내가 어떤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나머지 세 달은 그걸 누그러뜨리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굉장히 급격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지만 아주 천천히 내 근처에서 친구의 모습을 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아주 믿음직한 견실한 사람으로 내가 좀 믿고 의지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멈춰서 있는 기사라서요.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세달 안에 나에게 올 것이냐 하면 아직은 좀 물음표가 찍히네요. 하지만 내 옆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사람 석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금전 쪽으로 보면 이번 분에게 어떤 고민이 보여요. 이 카드를 보시면. 두 개의 펜타클을 들고 아주 어려운 묘기를 하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카드는 바로 저스티스 카드예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판가름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번 분은 2019년 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금전적인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두가지 제안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냐 마냐 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 카드로 보이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이번 분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3개월 안에 해결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처지라 이걸 내버려 준다고 해도 이 상황이 유지가 될 뿐이지 바깥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것 같진 않거든요. 특히 이 저스티스 카드의 경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현명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카드라서요. 이 고민들은 2019년이 가기 전에 끝맺음을 지어야 하고 2020년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금전운 쪽으로 좀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를 볼게요. 오라클 카드를 보시면 이런 고민이 될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어쩌면 이런 금전적인 일 혹은 다른 일일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민을 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거기서 특히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어떤 결정을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이번분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분이 끝맺어야 하는 그일 제대로 끝맺으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19년 3번 분이 빠뜨려서는 안될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학업, 꿈, 직업, 그리고 연애 및 우정, 마지막으로는 금전 및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같이 알아봤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볼때 지금 학업이나 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나머지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열심히 무언가를 수확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지금 직업적이나 학업적으로 무언가를 노력을 하면 그걸 거둘 수 있는 눈이 왔거든요 왜 어떤 일을 할때 노력해도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를 윗사람이나 동료 혹은 후배에게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죠 학업적으로 봐도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동안 2019년이 끝나기 전까지 3번분이 하는 일들은 전부 성과로 변해서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시험이나 승진시험 혹은 구직활동을 위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피와살이될 테니까요. 3번 분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2019년을 보내는 것이 보다 좋은 운과 나에게 어떤 성과를 안겨다 줄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운이, 운이니까요 그만큼 노력하셔서 꼭그 열매를 따가셨으면 좋겠네요 연애운 적으로 보면 나에게 거칠게 다가오는 누군가가 보이네요 이게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리딩을 듣고 있는 분이 여성분이라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남자가 생긴다. 그리고 그 남자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대시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남성분이시라면 본인이 그렇게 대시하고 싶은 어떤 여성이 3개월 안에 나타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세가 굉장히 맹렬해서 사실은 우정에 대한 자리지만 이건 애정에 대한 카드로 해석해야 될것 같은 게 너무나 명백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싶은 이 마음들이 카드 두 장에 연달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카드가 안 나왔다는 걸로 볼때 3번 분이 마음이 흔들릴만한 어떤 두근거리는 일들이 생길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금전쪽을 보시면 사실 제일 안좋은 것이 이 금전쪽 운이에요 칼에 너무나 많이 찔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보이죠 어쩌면 지금 금전적으로 나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나의 온몸에 꽂혀 있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 좀 3개월 뒤더 미래에는 내가 그 검을 쥐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업 쪽 그리고 직업적인 운에 집중하시면 여기서 얻은 성과로 여기 검을 잡게 될수 있을 걸로 보여요. 결국은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지연되는 문제 곧 해결이 되긴 어렵지만 나의 성과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이 학업 적 운들이 잘 해결이 되시면 이 검을 쥐는 사람이 바로 3번 분이 되실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를 보시면 요 오라클 카드에서도 3번분의 파워와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3번분 안에 있는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3번분 자신을 믿으시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들어온 강한 운으로 나의 꿈을 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19년 남은 석달 동안 4번분이 빠뜨려서도 안될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학업및 일, 두 번째로 연애 및 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전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학업적으로 보시면 어떤 나에게 새롭게 관심 있는 분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건 직장인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보기에 호기심이 생기는 직업 혹은 학업이 내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관심이라기보다는 지금 막 시작된 관심일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컵에서 물고기가 이제 막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신선하고 더 다가가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형태로 다가올 텐데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기사는 아주 용맹하지만 앞뒤를 보지 않고 마구 달려가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혹한 일들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본 뒤에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에 아주 눈부신 어떤 일면만 보지 마시고 그 일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쪽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연애운으로 보시면 나나 상대방이나 푹 빠져버릴만한 누군가가 이미 있다거나 혹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나는 두 눈을 빼앗기고 마치 전자에 탄 것처럼 이 감정이 맹렬하게 달려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좀 소홀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 이 친구들에게 손을 벌릴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면 지금 내가 이런 운이 왔을 때좀더 챙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 눈에 혹한 누군가가 나타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베풀고 의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아, 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 나를 찾더니 좋은 시기엔 나를 보지 않네 우리 우정이 좀 힘겨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위해 미리미리 친구들을 챙겨 두시는 편이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손을 내밀기 용이해질 걸로 보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금전쪽 운이에요 제가 이풀 카드의 의미가 약간 불분명해서 카드 하나를 더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자의 카드가 나왔어요 금전적으로는 참 좋은 카드죠 보시기만 해도 어떤 부유한 상인이 보이고요 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나머지 세달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더라도 금전이 나에게 모일 수 있는 운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때 이것저것 금전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 두시면 미래에 내가 그걸 정리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킹오브스워드는 아주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력을 발휘할 만한 일이 생기려면 일단 무언가를 해야겠죠. 지금은 어떤 금전적인 제안에 따라 내가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고 나중에 내가 그것을 정리하게 될 터이니 도전할 만한 일이 있다면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꿈보다는 학업적인 어떤 성취나 직업적인 어떤 성취보다는 내가 돈을 벌수 있을 만한 어떤 제안이나 일 이런 것들에 더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운을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도 보시면 내 주위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은 잘라버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꽉 움켜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잘 살펴보시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본 뒤에 일을 행하시면 그 일들이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뿐이 2019년 놓쳐서는 안될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학업 및 직업, 연애 및 우정, 그리고 금전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카드부터 볼게요. 어쩌면 직업이나 학업적으로 내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그걸 듣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사는 소식을 가져다 주는 기사거든요. 그런데 컵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사가 가져다주는 소식이 무엇인지 몰라요. 막연하게 어떤 좋은 소식일까 하고 다음 카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어렸을 때부터 바랬던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던 어떤 일에 합격 소식을 듣게 된다든지 내가 가고 싶던 직장에 가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학업이나 직업적으로 나에게 좋은 소식이 오게 될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평소에 바라던 것들이 있다면 이럴 때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려고 해도 내가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가져다 줄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 그게 유학이 됐든 어떤 취업이 됐든 원하는 직장이 됐든지 내가 나아가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연애운 쪽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네요 이 왕이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이 카드의 왕은 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물과 다있지 않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친구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주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주변인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연애로만 들어가면 내가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아직 연애를 할 준비가 안된걸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컵의 왕이라는 걸 봤을 때 기회 자체는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 눈에 그 사람들이 전부 차지 않아서 내가 연애를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연인보다는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연인이 생기더라도 어딘가 좀 탐탁치 않은 그런 면들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전 카드를 보시면 아이디어가 많은 마법사가 나왔어요. 이 마법사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마무리까지 의미하진 않아요. 게다가 조금 걱정되는 구조는 이 카드를 봤을 때 컵들을 두고 떠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너무 여러가지 일을 벌려 두시면 어느 하나도 끝맺지 못하고 전부 두고 떠나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법사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누구도 떠올리지 못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갖고 싶어지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전적으로 머릿속에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사실은 어느 하나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 들이겠지만그 중에서 딱 하나만 잡아보세요. 그리고 마법사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어느 것일지라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내가 가장 내키고 하고 싶은 것딱 하나만 잡아 보시면 거기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진행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로서이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다 좋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결과를 위해서는 머릿속에 떠오른 그 반짝이고 예쁜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라클 카드로 조언을 더 구해봤는데요. 오라클 카드에서도 사실 요 맥락에 맞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지름길은 없다고 해요. 지금 하고 싶은 일, 애정적이든 어떤 문제든 차곡차곡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하는 일이지 단번에 앗 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시험 등 일자리나 어떤 면에서 합격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으니 그쪽에 좀 집중해보시는 편이 우리 오번분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